뒷모습 너무 귀엽지? 아 씨! 저 말려? 말려? 어머머 야오동보다 <웃음> <웃음> 난데. <웃음> 오 신기하다. 뭐야, 저효자 <목소리> 음... 아빠 감동 먹었지? <웃음> 그 감동 먹었지? <웃음> 애지만 멈췄어. 저다 딴다, 뛴다. 그럼 두 배로 뛰어야 되잖아. 어, 제길 잃었어. 그럼 애지 길 완전 잃었어. 어, 두 마리 엄마 무사기관. 애야 엄마가지 엄마 지 아우 애지는 중지 할동프다 자기 안 하는 줄 어, 알고, 8파이하고 다녔다. 너는 누가 해야 돼, 네가 자, 여기 물중끈자 주세요, 형 중지. 응, 어, 그렇게. 코만 안 들어가면 되구만. 중지. 응. 애지. 애지 머리 위를 누가 먹었어. 아주 무조건